이번엔 업로드 관련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급공지에 급 연결되는 그 내용으로 이제 어 업로드가 본 채널에는 코인노래방 스트리밍과 일반 다양한 자료들을 업로드 예정이고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혹시나 모를 부산사를 대비해서 추가 채널을 한개 개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채널에는, 부채널에는, 레어 자료들을 녹화해오거나, 제가 직접 서칭해서, 공유업자를 얻어 야할자라은 동의를 구해서 공유를 하여 부채널에 재업로드 예정이오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